안녕하세요. 감성허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경기 광주 오포읍 양벌리에 위치한 신축빌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이번 현장은 양벌 초등학교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약 5에서 10분 정도.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 단지 상권 이용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앞쪽에 도보 한 5분 거리 정도의 버스를 이용하시면 경기 광주역까지도 금방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도보 생활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어, 지금 실내 평수가 30평이 조금 넘게 좀 넓게 나온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집이기 때문에 어,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